생각하고 있는 것을 계속 말로 표현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자 그렇다면 몇 번이나 표현해야 좋을까? 그 수는 바로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포아! 자 포밀리 하입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의상을 이렇게 입고 온또 이유가 있습니다. 고심을 하다가 오늘 사이토 히토리씨의 말을 또 한번 따라 보려고 이렇게 빨간색 옷을 입었는데 아 오늘 내용 진짜 좋아요. 약간 제 스타일이에요. 제가 원래 사이토이토리 씨의 그런지 뭐랄까 마인드를 굉장히 좋아하긴 하는데 그런데 사실 방송에 적합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많이 했어요. 사이토이토리 씨가 하는 말들이, 그러니까 사이토이토리 씨가 누군지 먼저 혹시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이토이토리 씨는 이제 일본 최고의 부자입니다. 일본에서 개인 납세액이 1위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개인 중에서 1위에요. 가장 돈을 많이 버는 돈을 더 많이 버는 기업이나 이런 사회 단체들은 있을 수 있겠지만 개인 중에서는 가장 돈을 많이 벌고 가장 많이 세금을 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정말로 부자가 될수 있는 어, 팁들이 될수 있겠죠. 왜냐하면 정말로 진짜 본인이 한 나라의 최고의 부자가 된 다음에 해주는 말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보고 배울 점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런데 아 방송이 왜 방송이 왜 적합하지 않냐고 그게 왜 적합하지 않냐면은 이 사이토이토리시의 책들을 저희가 몇번 봤어요 제 준비를 안 해놔서 찾을 수가 없는데 일단은 이거 돈을 부르는 말버릇이라는 책이 이 사이토이토리시의 제자가 쓴 책인데 이 책에 거의 사이토이토리시의 뭐랄까 정수가 다 거의 담겨있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여러분들도 같이 이제 포락크 채널에서 봤으니까 알겠지만 뭐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다 뭐 그렇게 뭐 대단하고 거창하고 와 이걸 알면 우리가 부자가 되겠구나 할만한 내용이 뭐 딱히 없어요 그냥 어뭐 도덕책을 펼쳤을 때볼수 있는 것들 혹은 흔히 이제 어른들이 하는 말에서 들을 수 있는 누구나 수백 번 수천 번 들어봤을 만한 말들을 죄다 써놓은게 뭐 사이토이토리시의 책들이었어요 그래갖고 사실은 이번 책도 사실은 그렇게 큰 기대를 안 했어요 왜냐면은 목차부터 뻔한 얘기들이 많이 써있었거든요 목차부터 목차 보면은 자 목차가 뭐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라 어떤 일이든 뭐 즐겁게 살아 뭐 해라 다른 사람의 자존심을 먼저 생각해라 아이디어를 얻으려면 독서를 즐겨라 웃음은 삶의 가치를 바꾼다 말은 큰 힘을 갖고 있다 말이 바뀌면 행동도 바뀐다 억지로 노력하지 마라 항상 긍정적인 말만 해라 소리를 내라 구체적 목표를 말로 표현해라 외부에서 문제의 답을 얻을 수 있다 뭐 이런 자신감을 갖고 행동해라 성공의 파동에 영향을 받아라 등등 이런 약간 어떻게 보면은 뭐 당연한 말 아니에요 사실 그쵸? 들어봤을 때 목차만 봤을 때아 이게 뭐 당연한 얘기 아닌가? 해서 사람들이 좀 지루해 할수 있고 진부해 할수 있고 약간 관심을 안 가질 수 있다 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큰, 큰 기대를 안 했고 방송용으로 적합하지 않을 수 있겠다 그냥 혼자 보고 말아야겠다 하고 그냥 읽었는데 아, 생각보다 좋은 내용이 많아서 <웃음> 별 내용 아닌데도 어, 이번에 뭔가 유독 뭔가 와닿더라고요 제가 36시간 퍼라클 타임을 하고 나서 이 책을 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유독 좋게 와닿더라고요자 사이토이토리씨의 책을 보면은 사이토이토리씨는 이 말의 힘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말의 힘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책 보면은 돈을 부르는 말버릇이잖아요 말버릇 일본 최고의 대부호의 제자가 쓴 책의 핵심이 돈을 부르는 말버릇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이토이토리씨가 하는 말도 이 말버릇, 말이 되게 중요하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이토이토리씨는 뭐라고 하냐면은 말은 매우 중요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흔히 아무렇지 않게 사용하는 말이 그 사람의 행동이나 삶을 결정지을 정도입니다 지구상에서 말을 사용하는 동물은 인간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무한대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의 힘과 그 말을 사용하는 인간의 위대한 가능성을 잘 알고 있었던 인물이 바로 그리스도와 석가입니다. 두 사람은 다음과 같은 뜻깊은 가르침을 남겼습니다. 말이 가장 중요하다. 말이 가장 중요하다. 자, 연못에 우리가 돌을 던지면은 그 연못에 물에 파문이 생기잖아요, 그죠? 파문이 생겨서 나중에는 몇배나 거대해진 모습으로 이렇게 돌아와요. 반대쪽 벽에 부딪혀서 커다란 파문으로 돌아와요. 그죠? 렇자 그런 것처럼 자 처음에 던진 돌의 크기 즉 처음에 입 밖으로 튀어나온 말이 가지고 있는 그 힘에 따라서 모든 것이 결정된다. 한 개의 돌이 한 개의 파문을 만든 뒤에 사라져 버리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 한 개의 돌이 만든 파문은 점차 그 반경이 넓어지면서 다양한 모양을 형성한 뒤에 자기 자신에게 돌아온다. 그만큼 말이 중요하다. 말이라는 게 처음에 우리가 내뱉은 그 말이 그대로 돌아온게 아니라 수많은 파문을 일으키고 막 여기 부딪히고 저기 부딪히고 수많은 파문을 일으킨 다음에 커다란 모습으로 우리가 처음에 던졌을 때는 이만큼의 파문이었는데 그게 커지고 커지고 커져서 자뜩 커져서 우리한테 돌아온다. 그만큼 중요하다 말이라는 게자 재미있는 점은 자 지금 제가 읽고 있는 게책 내용을 줄줄 이 읽는 게 아니라 말씀드리기 좀 좋게끔 한글 파일에다 정리를 해놨거든요 읽, 그 이어지게 약간 그래서 바로바로 바로 읽고 있는데 이어서 읽으면은 자 재미있는 점은 나는 행복해 자 나는 행복해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 자 나는 행복해 자 한번 타자 치면서 말로 한번 뱉어볼까요 나는 행복해 나는 행복해 자, 재있는 점은 나는 행복해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말하다 보면 자신이 왜 행복한지 그 이유가 생겨난다는 것이다. 이런 현상의 비밀은 사람의 머리에 감춰져 있다. 아무런 맥락 없이 말을 하면 은 사람의 사고회로는 착난 현상을 일으킨다. 이 착난 현상을 멈추기 위해서 머리는 그 원인을 찾기 시작한다. 몸이 왜 나는 행복해라는 말을 한 것인지 그 원인을 찾는다. 그러니까 제가 이거는 어포메이션의 핵심이라고 했잖아요 어포메이션의 핵심이 뭐냐면은 나 자신한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어? 왜 나는 이렇게 행복하지? 왜 나는 이렇게 항상 즐겁지? 왜 나는 항상 하는 일마다 잘 되지? 라고 뜬금없이 맥락 없이 뜬금없이 이렇게 말을 뱉으면은 그러면은 뇌가 어? 뭐지? 도대체 얘가 왜 이런 말을 하지? 하면서 그 이유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이유 우리가 운이 좋다고 말을 하는 이유를 본인이 찾아줘요. 우리가 찾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은 나중에 알아서 그 이유가 우리 마음속에 채워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의 힘이 조금씩 조금씩 더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유 없이 맥락 없이 그냥 좋은 말들을 뱉어서 우리에게 좋은 파문을 만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이토 히토리 씨는 우리가 말을 좋은 말들을 많이 하면은 운명 인생이 바뀔 거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그말 중에 하나가 나는 행복해. 해서는 안 되는 일은 없어. 하지 않으면 이룰 수 없는 거야. 그리고 나는 풍족해. 아 정말 고마운 세상이야. 같튼 이런 말들입니다. 이런 말을 하면은 우리의 운명 인생이 바뀐다고 하는데 이런 말을 얼마나 많이 해야 될까요? 몇 번? 몇 번을 하면 될까요? 몇 번을 하면 바뀔까요? 우리의 인생이. 자이 같은 말들은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만들어준다. 그런데 좀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 이들 말을 입 밖으로 표현하는 횟수이다. 생각하고 있는 것을 계속 말로 표현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자, 한번더 말해볼게요. 생각하고 있는 것을 계속 말로 표현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자, 그렇다면 몇 번이나 표현해야 좋을까? 그 수는 바로 천번이다. 천이라는 숫자에는 매우 중대한 의미가 깃들어 있다. 불가에서 소원이 있을 때 기본적으로 천배를 올린다. 이를 세번 거듭하면 삼천 배라고 하여 가장 정성이 깃들어진 행동으로 간주한다. 예로부터 천이라는 숫자에는 묘한 힘이 깃들어 있다. 어떤 일이든 천번을 되풀이하면 반드시 순조로운 방향으로 진행이 된다. 천후의 법칙도 같은 의미이다. 재미있는 점은 무슨 일이든 이천 번을 반복하면 신이 힘을 빌려준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나는 행복해 라는 말을 천번 이상 표현하면 다양한 기회가 자연스럽게 찾아온다.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찾아온다. 아 너무 좋죠? 자천 번이라고 합니다. 천번천 천 번만 하면은 우리의 운명이 바뀌기 시작한다. 천번을 반복하면은 신이 힘을 빌려준다. 신이. 그래서 제가 어, 이책 보면서 좋았던 게 아, 사이토이토리 씨가 괜히 부자가 된게 아니다. 라는 생각을 이 책을 보면서 더 많이 하게 됐어요. 사이토이토리 씨가 우주의 법칙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게 계속 드러나는데 너무 좋아요. 자, 봐봐요. 이런 아름다운 말을 할때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 그것은 바로 노력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다. 자, 요거잘 들으셔야 되죠? 아름다운 말들을 할때 유의해야 될 점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노력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야, 좋아! 천번만 하면 된다고? 야, 그래, 좋았어. 천번동안 내가 되풀이해서 내 운명을 바꿔보겠어. 자, 이렇게 이 천번을 의식하거나 자기 자신에게 어떤 부담도 주지 말아야 한다. 즉, 노력하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 의식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입 밖으로 새어 나오는 상태가 이상적이다. 이 천우의 법칙은 자신의 몸이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상태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효과가 없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알수 있지만 몸이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것이니까 굳이 노력할 필요가 없다. 절대로 노력하지 마십시오. 나는 20년 전부터 그렇게 말해왔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대부분 사람들은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 이유는 노력하지 말라는 것이 편하게 돈을 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편하게 돈을 벌수 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사람들은 대부분 바람직하지 못한 태도라고 생각한다. 이는 마음속에 다음과 같은 가치관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행복을 붙잡으려면 그리고 또 부자가 되려면 땀을 흘려서 노력을 해야 한다. 자, 여기서 되게 중요한 점이 바로 이겁니다. 그니까 러 이게 여기에 되게 전이 부분을 보고 되게 소름 끼쳤는데 와, 이 사이 트이토리씨가 진짜 보통 분이 아니긴 하구나 라는 걸 많이 느낀 게 뭐냐면 은 우리가 확언을 하면서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우리의 인생이 좋아지지 않거나 혹은 우리의 삶이 우리가 바라는 것과 반대로 가는 그니까 러 오히려 확언을 하기 전보다 우리의 인생이 더 꼬이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것 때문에 부담을 줘요 본인이. 본인이 이렇게 해야 한다고 압박을 주고 부담을 주고 인위적으로 하고 노력을 합니다. 그죠 애쓰는 거예요 한마디로 애쓰기 때문에 오히려 잉여 포텐셜이 생기고 그러니까 불필요한 에너지가 생기고 거기에 대한 반발심으로 반대. 그러니까 한마디로 집착이 생긴다는 거죠. 어, 내가 이렇게 하면은 내가 이렇게 천 번을 하면은 아내 인생이 바뀌겠지 바뀔 거야 하면서 그천 번을 하는 것이 내 인생을 바꾸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천번이 할 때마다 나는 정말 행복해가 아니라 나는 행복해지기 위해서 나는 행복해라고 말하고 있어 라는 말을 천번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안 좋아질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사이 트위토리씨가 그걸 간파하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노력하지 마라. 나는 행복해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천번 이상 나오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 노력하지 마라. 절대로 노력하지 마라. 나는 운이 좋아 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그냥 힘들이지 않고 편안하게 편안하게 하라는 거예요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그냥 입에 새어날 정도로 아 나는 운이 좋아 나는 행복해 그니까 이 말을 그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그냥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나올 만큼 되기는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그니까 약간 아주 약간의 의식은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하면서 내가 몇 번을 하는지 막센다거나 혹은 내가 이거를 해야 한다고 뭔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그건 좋지 않다는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생각날 때마다 한 번씩 그냥 기분 좋게 기분 좋게 그냥 나는 행복해 나는 운이 좋아 나는 무엇이든지 할수 있어 같은 말들을 하는 거죠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기분 좋게 그러면 된다 사이토니토르씨가 뭐라고 말하냐면 은 행복해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혼잣말의 그 횟수이다 내가 그 혼잣말을 얼마큼 많이 하는지이다. 노력이 아니라 이 혼잣말. 그러니까 말. 나를 나를 채워주는 그 말들이잖아요. 나는 행복해. 나는 운이 좋아. 나는 풍족해. 나는 무엇이든지 할수 있어. 이런 말들. 그걸 얼마큼 많이 하는지다. 자연스럽게. 자, 여러분들 이것도 천기누설이라서 네, 유튜브가 또 방해를 하는데 어, 또 이거 들을 분들은 다 듣겠죠. 그죠? 아, 한번만 더 읽어드릴게요. 한번만, 오케이. 자, 자, 극단적인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알기 쉽게 한마디로 설명한다면 노력하는 동안에는 절대로 부자가 될수 없다. 이미 이해한 사람도 있을테지만 돈을 벌고 행복해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혼잣말과 그 횟수이다. 내가, 나는 행복해. 나는 운이 좋아. 뭐, 나는 뭐였죠 아까? 기억이 안나지 왜? 나는 뭐 무엇이든지 할수 있어. 나는 풍족해. 뭐, 이런 거. 이런 말들을 얼마큼 많이 하는지가 정말로 가장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사이토이토리 씨는. 근데 제가 그 전에 봤을 때는 이거 이해를 못했겠지만, 단식 플러스 명상. 후에 보니까, 아, 이게 너무 가슴 깊이 와닿더라고요. 사이토이토리 씨가 이렇게 말하죠. 매출을 다섯 배 늘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다섯 배의 노력이 아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노력이 아니다. 어. 더 많은 노력이 아니다. 사이토이토리시도 말을 하지만 노력이 중요한 분야가 있습니다 이 운동이랑 스포츠랑 공부는 인간이 만든 거라서 어쩔 수 없이 노력이 필요하다 근데 나머지 분야에서는 사실 노력이 꼭 필요한 게 아니다 노력이 오히려 필요가 없다 노력을 하면 안 된다고 말을 합니다 노력을 하면 안 된다 노력을 절대로 하지 마라 노력하면 절대로 당신이 성공할 수 없을 거다 그래서 제가 이거 너무 뼈저리게 공감했던게 뭐냐면은 제가 미친듯이 노력했을 때 성공을 했던 적이 없어요 미친듯이 노력했을때 항상 결과가 안좋아요 막 너무너무너무 노력했을때 있잖아요 그니까 그 노력을 할때 물론 막노력하면 성공한 사람들도 있는데 저는 이제 성공하지 못했던게 노력을 미친듯이 할 때는 어땠냐면은 불안했어요 예 네, 불안해갖고 잘되고 싶어서 그래서 더 노력을 열심히 했던거죠 잠도 안자면서 근데 결과가 좋게 안나오더라고요 그니까 너무 공감되는 게 뭐냐면은 공부랑 운동을 저는 되게 많이 해봤어요. 공부를 하루에 18시간씩 매일같이 했을 때도 있었고 운동을 하루에 12시간씩 매일같이 했을 때도 있었어요. 운동이랑 공부는 정직합니다. 노력한 만큼 성과가 나와요. 정말로. 물론 마음의 힘을 쓰면은 그 성과가 배가 되긴 해요. 하지만 기본적인 노력이 많이 바탕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노력과 가장 무관하고 느꼈던 게 이런 뭔가 돈 버는 거 성공하는 거, 그리고 뭐 방송 같은 거 하는 거이거 노력이랑 무관하더라고요 게으른 거랑 노력 안 하는 거랑 차이가 뭔가요? 어 그거는 근데 사실은 책에서 설명이 나오지만 그니까 러 이게 노력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게 아무것도 하지 말고 게을러져라 라고 말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 노력이란 게 뭡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애쓰는 거잖아요 아, 나 노력했어, 열심히 노력했어라고 말하는 거 뭐죠? 아, 나는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내가 하기 싫은 일들을 하면서 참아냈어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를 즐겁게 하지 않아요 노력이라는 건그 결과는 날 즐겁게 하지만 그 과정이 날 즐겁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지 말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이토이토리시는 사이토이토리시는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즐기면서 할수 있는 일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내가 한 시간 즐겁게 할수 있으면 한 시간 즐겁게 하고. 5시간 지겁게할수 있으면 5시간 열심히 하고 만약에 내가 24시간을 해도 지치지 않는다 더 하고 싶다 그럼 더 하는 거예요 그니까 러 하고 싶은 만큼 매 순간 하라는 겁니다 사이토이토리씨 말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어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조금만 더 보면은 좀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해를 할수 있을 겁니다 아 오늘 내용 진짜 주, 진짜 중요해요 이거 이거 여러분들 책이 책은 구하고 싶어도 못 구합니다 절판됐고 제가 중고나라에서 검색해봤는데 중고나라에서도 혹시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어, 못 찾겠어. 자,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회사라면은 매출을 늘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지혜를 짜내고, 자, 사원들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이 같은 상태에서 다시 다섯 배의 노력을 한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무리이다. 그리고 다섯 배의 노력을 한다고 해서 매출이 다섯 배로 늘어나는 것은 결코 아니다. 현실적으로 매출을 5배 정도 늘린 회사가 있다면 자 여기 중요합니다. 자 현실적으로 매출을 5배 늘린 회사가 있다면 이는 5배